어, 네네 네. <웃음> 어, 해주세요 네 여기서 꼬리를 지내려 고우고 이거를 귀에 대해서 이렇게, 네.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이 말했듯이 귀는 무상물이고 꼬리를 지내려 세있는건이 동물이죠 네. 동물 네, 네. 그러니까 이무물을 동물이 비한거니까 아, 이, 이 해에 사립법을 네. 사법을볼수있아 네. 네. 네네 이해갔어요 네. 그러면 선생님 지금 3년 같은 경우는 그왜1 2염까지는비 네. 내리기 전의 모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3년은어떤거예요 어떤, 어떤 상황인거예요어 이제 비가 네.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 네, 이제 비가 저번 내리기 시작한거요아아 아, 맞다